울진에서 지난 3월 4일 산불이 시작됐다. 불길은 바람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성척시까지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울진 곳곳을 태웠다. 이 불은 열흘 동안 살림 2만여 헥타르,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393개소 등을 태운 뒤 13일에야 완전히 꺼졌다. 약 300가구가 산불 피해를 입었다. 하지만 이 말은 울진, 성척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. 금강송에서 자라는 송이 버섯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산이 불에 타 생계의 수단을 잃었다. 도시에서 귀농해 양봉을 하던 노부부는 꿀벌을 다 잃었다. 많은 주민들이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잃었다. 가죽사진, 평생 추억이 담긴 물건들, 십수년 일궈온 사업장까지 울진 산불이 태운 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. 그들의 삶이었다. 이재민들은 오랜 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었다 이들의 삶은 재난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이 기사는 산불로 삶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와 이들의 일상 회복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정부의 피해 지원 제도 문제를 담았다.